이렇게 돼있죠. 오 눈부셔. 자눈뽕 받으세요. 이걸로 추노를 하신다. 그렇죠. 추비 아닌가요? 추비죠. 근데 왜 추노를 하시죠? 네, 100만 원 가리면 되겠네요. 미니 헤어도 있고요 이게 뭐죠? 애니 몰로 TV. 자, 이것도 멋진 템아닙니까 또. 이거 어. 왜 이랬어요? 솔직히 얘기해 주시죠. 어... 일단 처음에 세팅을 할때풀 <웃음> 세팅을 했습니다. 풀 세팅? 네. 네. 네. 할수 있는 거다 했어요. 네. 네. 그렇죠. 이게 풀풀 풀 어항이니까 풀 네. 세팅을, 세팅을 하셔야죠. 네. 그렇죠. 네. 네. 네. 수조가 좀 애매하게만 하면 안 돼요. 네. 네. 네. 할수 있는 대로 다 하셔야. 네. 최적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. 이거 원래 목적이 뭐예요? 살균이죠. 살균. 네. 뭘 살균해 주죠? 그거는 저희 애니멀로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. 네. 이거는 이끼 예방 목적에 처음 초기에 <웃음> 이게 도움이, 되, 도움이 되죠. 근데 사실 그 역할을 크게 하는 것 같나요? 뭐 상세 페이지나 이런데 나와 있기 때문에 <웃음> 참조하세요. 네, 결국은 원용입니다. 네, 맞죠? 멋이죠. 예, 여기 있는 지금 드랍 체커 유리 입출수고 트윈스타 리액터 이다멋으로 표현이 된 그런 용도네요. 멋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그 기존에 수초가 굉장히 잘 자랐었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엎어, 엎었는데 아마 1년이 된 걸로 알아요, 제가 알기로. 1년이 됐죠. 1년이 됐는데 네. 비료빨 다 빨아먹지 않았을까요? 만약에 이게 또 수초가 좀안 자란다, 뭐 추비를 해주시겠네요. 그렇죠. 추노 같이, 네. 네. 밑에 보시면 이니셜 스틱이, 스틱이 있습니다. 이니셜 스틱 한번 보여주세요. 이걸로 추노를 하신다. 그렇죠. 추비 아닌가요? 그렇죠. 추비죠. <웃음> 근데 왜 추노라고 하시죠? 예. 네. 이걸로 추비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, 멋진 황을 계속 보고 계시고요 이 등갓이 참 멋지네요 이게 뭐죠? 어, 사실 멋지진 않아요 네, 네 사실 저 등갓이 없는 게 조금 네. 더 멋있을 수 있는데 네. 어, 저 이제 생활하다 보면 네. 눈뽕이 심합니다 음... 네. 눈뽕이 뭔가요? 어, 눈부심이라고 하죠 네. 네. 네, 그래서 또 라섹을 해서 눈부심이 조금 있어요 아, 어. 네. 그렇다보니까 눈 자체적으로 눈부심이 있다 아 그쵸 어. <웃음> 집값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네 네.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성품으로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거 포맥스로 만드셨잖아요 재단하셨서 그냥 아, 자르, 우드락. 우드락으로 드락 자르셔서 네. 붙인 건데 이 디테일 보이시나요 여러분? 이분이 굉장히 섬세한 분이라는 걸 여기서 또알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거 처음 보여주셨을 때 네. 사신 건줄 알았어요 이 기성품 근데 이게 우드락이라는 네. 그 기성품으로 네. 파는 제품이 없어요 아무리 사실때도 있게 조명이 이렇게 돼 있죠 오 눈부셔 자, 눈뽕 받으세요. 이게 트윈스타 SP 2세대 모델인 걸로 알고 있는데. 그쵸? 네, 펜던트형이요 예, 이것도 테리어 거기서 사신 거고. 그렇죠. 예. 네. 이 섬세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예, 수청을 하시려면 이 정도의 섬세함이 있어야 된다고. 네, 맞나요? 그렇죠. 네. 네 저는 이런 디테일이 없거든요. 네. 거치대를 쓰게 되면. 네. 어, 거추장스럽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네. 저 쫄때까지 하셔가지고, 이선 하나에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. 네. 이 굉장한 이 디테일. 전선이 있는데, 네. 전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그냥 밑으로 빼시는데, 네. 그렇게 되면 밑에 전선이 한 줄이 남아요. 굉장히 보기 싫죠. 거슬림. 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위쪽으로 빼기 위해서는 천장을 뚫으냐, 아니면 음. 벽을 타서 가리느냐, 네. 방법이 없었는데, 중간에 전선을 한번 끊어주고, 끊어서 안에서 넣고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작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. 멋있습니다. <웃음> 집, 집이 살아나네요. 네. 저는 절대 저렇게 못 한다는 거. 어우 네. 조명 좋다. 이게 바로 RGB 조명이죠. 그렇죠. RGB가 뭘지인 말이죠? 레드, 그린, 블랙인가요? 블루죠. 블루죠. 네, 네. 네 블랙 블랙이라니요. 네. 네. 네. 화이트는 왜안 나요? 화이트는 뭐 대륙렬레스탑에 <웃음> 그런. 죄송합니다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예뻐요. 들어가 와보, 보실래요? 이렇게 보신 보실 적 있어요? 저도 보죠. 아, 그렇죠. 자기 네. 거니까. 네. 죄송합니다. 네. 아, 예쁘 네. 저는 원래 네. 이걸 할때군형을 네. 하는 물고기를 좀 하고 싶어서 군형하는 물고기 네, 여러 가지 물고기 러미노즈나 뭐 하스타 나다 시도를 해봤는데 저한테 그 하스타 한창 넣었을 때군형하는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. 그렇잖아요. 러미노즈도군형 잘하고 네. 그러니까 특정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신나게 해요 특정 시간 네. 뭐 12시간 되면 문이 닫힌다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몇 시죠? 특정 시간이란 게? 어, 한 11시에서 12시 사이 1시 그 정도까지 매일 동일합니까? 거의 동일했었어요 그러면 군용하는 물고기가 더 군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일 1 1시에터 12시를 예, 곧 깨어있어야 한다 어항 불을 켜고 보부된다 끄지 않고 그렇죠. 그 시간에 항상 군용을 했다 그렇죠 과학이네요 장관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음. 봐줘야 됩니다 아... 어... 네. 근데 이제 그런 군용을 보다 보면 네. 약간 아쉬운 점은 음. 아 물고기를 잘감상하기 위해서는 네. 아, 좀 높이가 높아야겠구나. 어항이 네. 습성을 좀더 보려면. 그렇죠, 습성 좀. 제가 볼까요? 맨날 강조하는 거겠네. 그렇죠. 네. 중중, 층상층. 상중하. 걸쳐 상중하. 네. 위해서는 네. 네. 그 필요합니다. 아 좋습니다. 높아야 됩니다. 음. 네. 자, 마지막 끝 영상을 끝내기 전에 이 수초왕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건 내가 해봤을 때 꿀팁이다. 이 정도는 참 좋다. 이런 짓은 하지 말아라. 장점이든 단점이든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초왕을 하다 보면. 그리고 이끼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그렇죠 네. 근데 이기는 항상 올 수밖에 없어요 음. 어, 그걸 관리를 잘 하려면 비장 비법이 하나 있긴 한데 비장이요? 네 <웃음> 약품입니다 약? <웃음> 네. 약을 쓰, 써야 됩니까? 물약입니다 물약 네. 어떤 물약인지 그부분다 아실 텐데 네, 네. 네. 플로엑셀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락스 냄새 난다는 거 아닙니까? 플로엑셀? 어, 약간 역합니다 역, 네. 역하다고요? 네 플로엑셀 이게 어떤 효과를 돌, 돌에 낀 이끼나 음. 다른 이끼들을 순식간에 없애주죠 네 이거를 보통 이제 물에 희석하셔서 스프레이 음, 넣어 드시나요? 네, 원액을 씁니다 원액을 스프레이 넣어서 네. 쓰신답니다 네.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지? 없죠 왜죠? 물을 빼야됩니다 아~~ 물 빼고 그 위에 플로엑스를 뿌리는 겁니까? 그렇죠 완전 악스네요그 어, 방법이 가장 빠르더라고요 물이 차인 상태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고?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농 목량이 안개 아, 정도 쓰면 요 네. 네. 나수루 엑셀로 생물 주시면 엄청 겁니다. 네. 특히 새우들. 그어느정도정잘맞다 네. 네. 해도 거의 피해가 안갈 수가 없기 때문에 루셀은 네. 네, 진짜 그리고 그렇죠.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을 뺀 다음에 어,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다가 네. 네. 뿌려주면 됩니다. 음, 그러고 다시 물을 채워주면 된다. 그렇죠. 어, 네, 감사합니다. 수초왕의 가장 큰 적은 이끼고 이끼를 제거해 줄 때는 플로엑셀이 좋지만 생물한테 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적절, 적절히 적절잘 알아서 써라 그렇죠 네이 말씀이시죠? 네 그렇죠 어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네. 도사를 만나길 잘했어요 자이 어항들 이 수초들 식재한지 얼마나 되셨죠? 새로? 어, 한 2, 3일 정도 된것 같아요 2, 3일 네.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. 딱 그래 보입니다 맞습니다. 아직 막 떠있고 막 자리가 안 잡혀있는데 네, 네. 한두달 후에 다시 올게요 <웃음> 네. <웃음> 어떻게 변했는지 네. 알겠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수초들은 어디 갔죠? 어애니멀로가가져가실거예요아 그래요? 네. 한 100만원치 가리 된다고? 뭐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수 있겠죠? 잘 쓸게요 네쓰 네. 네. 네. 부자 되겠습니다 네 네,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독자 수초왕 도서를 만나는 음. 편에 애니멀로 t v 의 DK 안녕 안녕이었습니다 <웃음> 네 100만원 가리 되겠네요 미니 헤어도 있고요 이게 뭐죠? 미크란테몸입니미크란테의 SP 몬테카를로 와트로징 끝이 없습니다 아, 그냥 주시는거죠 딱말하치면 안됩니다 와이 뿌리